제목으로 나오는 건데요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발람은 구속사 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어, 이전에 그 응.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들에게 하는 중에 나왔던 유다 지파 중에 올, 나올 그 홀에 대한 그런 거기 연장선상에서 지금 또 이렇게 그 예언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예언을 했고 또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건데 그 사람 자신은 속내를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미친 선지자가 됐고 어리석은 선지자가 됐어요. 꼭 신약의 표현을 보면 목사나 뭐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신약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니까. 그, 그, 속내를 그 탐, 세상에 대한 탐욕. 자기 아상에 대한 그 미련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가 그 이제 은혜 방도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. 기도는 뭐, 이제, 안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, 그, 또, 학자들 중에서는 그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, 그 기도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. 성례를,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, 하나님의 구속 욕사를 알고,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,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알고, 회개하고, 돌이켜서 세례받고 교회에 가입하는 거잖아요. 그것이 엄청난 일이거든요. 이건 천지개벽하는 일하고 그막 맞먹는 일이에요. 그 재창조의 일이 되기 때문에 재창조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존재로서 진정 메시아와 연합된 메시아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.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따라 가, 가, 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그 것이 이제 그 가능 제자로서의 삶이 참 고난,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, 그 개의치 않고 그리토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어, 살아가는 거죠. 그, 그러니까 그, 그것이 이제, <웃음>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. 네, 송그 탐욕을 아, 안 끄고 탐욕의 불을 안 끄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위기 때 이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든지 위기 때뭐 선택된 백성이라 하,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갈 수도 있죠 현재적 심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,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참 어렵죠 사실은 그 자연적인 그런 지, 질서와 자연적인 그런 습관과 이런 것들을 다 어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만 거기에 그잠깐 있을 현세적 쾌락과 즐거움, 뭐 자기 자 실현 같은 것 그런 미련을 남겨두고 있으면 이게 참 발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. 이 주님께서 그 세례 저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할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, 할례의 본질에 들어가 있, 있어야 한다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냥 단순히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, 우리가 성신세례를 받았다는 걸그 고백과 결단과 서원을 통해서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. 그 속은 주님이 아시고 그뭐목사라도 모릅니다. 그 다른 성도들도 다알 수가 없어요. 그 속을 그 속을 다 내려놓고 진짜 아 비우고 주님의 일에 참여한 자로서 행보를 해야 참 어,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. <웃음> 그, 그, 그게 탐욕, 저 신자들의 탐욕이 있으면 불신자에 덕성 있는 사람만도 못 하거든요. 그렇게 되니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거예요. 미친 성도 미친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목사가 되면 안될 것입니다.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입으로 무슨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고 권능을 행해도 의미가 없어요. 그냥 발람처럼 어, 그렇게 쓰이고 말고 마는 거죠. 네. 예.